지태 품새 나란히 서기 기본 준비 뒷굽이 안팔목 바깥 막기 앞굽이 얼굴 막고 몸통 지르기 뒷굽이 안팔목 바깥 막기 앞굽이 얼굴 막고 몸통 지르기 앞굽이 아래 막기 뒷굽이 손날 얼굴 막기 앞차고 아래 손날 거들어 막기 몸통 바깥 막기 앞차고 아래 손날 거들어 막기 앞구비 얼굴 막기 금강 앞지르기 안 맞고 안 맞기 뒷굽이 손날 아래 맞기 앞굽이 앞차고 두번 지르기 주춤석이 황소 맞기 아래 옆 맞기 손날 옆 맞기 얼굴 내주먹 표적 안치기 기합, 학다리석이 아래 연막기, 작은 돌적이 옆차고 아래 연막기, 작은 돌적이 앞굽이 옆차고 몸통지르기, 몸통지르기, 기합, 뒷굽이 아래 손날 거들어 막기.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아래 손날 거들어 막기 손날 거들어 바깥 막기 바로